미안해, 미안해. 네. 응. 화장실 그건 안 찍지 어 어이, 갔다 올게! 어. 너 진짜 그랬어? 그랬어? 야, 오늘, 야, 오늘 야, 저는 뭐합니까? 뭐 어, 어, <웃음> <헌정이야? 진짜 웃음> 오늘 뭐하면요 오늘의 컨디션은 <웃음>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, 오늘 컨디션 좀 살짝 어, 쳐서요 네. 카메라아 네. 아, 네. 요즘에 안보죠? 강주에게 정에되정에게 별로 안 친해요 아직 친해지길 바라. 지금 연습 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즐기자.